안요 어린 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술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우리는 지금까지 코딩을 그냥, 어, 뭐, 무조건, 어, 코딩을 배우기만 했지. 어, 예술작품을 만들 생각을 안, 안 해봤을 거예요. 코딩으로 우리가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시다. 어떡해요 픽셀로요. 아, 저 여기 보면 픽셀 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픽셀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색깔이 칠해지죠 이게 바로 픽셀 아트입니다 자 그래서 블록블록 마다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그 x좌표 y좌표의 네모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뭐, 심플한 이미지 에디터를 하나 넣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마우스로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뭐 나비가 될 수도 있고, 멋진, 이렇게, 나비. 뭐 여러가지로 만들어볼 수가 있어요 드래그를 하면 은 멋진 예술작품이 탄생하니까 이렇게 픽셀로 된 아트 요즘에 마이크래프트도 유명한데 이런 것들이 친구들한테 정말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는 코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지 한번 코딩의 소스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만 사용하면 안되겠죠 친구들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개발을 해와야 되겠죠 어떻게요? 바로 자바스크립트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에디터를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먼저 종이 1차원적인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스텝, first step in our program It is to draw the grid paper. 그냥 just grid paper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으로 우리는 어 얼마나 많이 row랑 얼마나 많이 column을 만들지. row는 이렇게 가로 줄, 그 다음에 column은 이렇게 세로 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몇 개의 row랑 column을 만들 것인지 우리가 definition 정의를 합니다. 어디다가요? 캔버스에다가 캔버스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뭐 로우는 30개 뭐 콜럼은 50개 이렇게 해서 어, 스퀘어 사이즈는 16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수를 가지고 어, 선언을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걸 가지고 어, 상수를 수정할 수가 있을까요? 상수는 절대 수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드 페이퍼를 그러면 그려 볼게요.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를 한번 그려 보는 거예요. We can draw horizontal and vertical lines in pattern to define the grid paper or we can draw small rectangles. arranged in rows and columns to define the set of our grid paper. 이렇게 그리드 페이퍼에다가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렉탱글 하나 만들었어요. We will select the second method in this tutorial. 이 튜토리얼에서는 두 번째 메소드를 선택할게요. 어떻게? 여기서 렉탱글이라는 어, 약간 X와 Y 값을 스퀘어 사이즈만큼 컬럼을 곱해주는 그런 반복문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점점 점점 점점 렉탱글을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해서 렉탱글을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든 거죠. The only c h a l l e n g e is to figure out the coordinates. o each grid paper cell at these coordinates we will have to display our rectangles since all cells are the same size the top left coordinates of each cell can be obtained by multiplying this current color divide low width the cell size 아, 여기서 우리가 어, 코드가 이제 스퀘어 뭐, 사이즈랑 X값이랑 Y값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이 포인트에서는 우리 코드가 어, 이미 테스트할 준비가 네. 되어 있어서 이걸 트라이 시도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안했었네 전에, 전에 실행은 이렇게 했을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거죠 그리드 페이퍼가 그전까지는 보셨어요 백지였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변수만 선언했으니까 렉탱글 안그렸잖아요 자그 다음에 렉탱글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어떻게 했다 가로와 세로의 컬럼에로우에 30개 50개 가로 30, 세로 5 0에 스퀘어 사이즈 16개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렉탱글에 대한 노스트로크를 하면 세련이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컬러도 필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RGB 이렇게 RGB를 넣어서 블루를 좀더 높이면 파란색이 빛나요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드 페이퍼에다가 드로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우리가 마우스를 눌렀을 때 블랙이 필! 채워지도록 할거예요 아니야 나 싫어 빨간색이 채워질거야 짠 짜자잔 짠짠 짠짠 짠짠 짠짠 에딩 블록스 에딩 블록스를 했어요 이 플레이스에다가 그리드 페이퍼로 Let's define the mouse pressed. Mouse pressed function은 바로 이렇게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해요. 왼쪽 눌렀을 때. 그래서 우리가 If defined, this function will be called automatically by the code copy e n g i n e it's time you can click mouse button. 코드급피 엔진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펑션이 호출이 됩니다. 마우스 s e pressed라는 코드급피 펑션을, 엔진을 자동으로 이렇게 할수 있게 해놨어요. To verify that the mouse place is called correctly, let's make this function draw a small black rectangle at mouse coordinates. Mouse coordinates는 xy 값이죠. xy 값에 맞춰가지고 래탱글을 그려줍니다. 아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하려는 거는 이렇게 누르 때마다 네모칸이 색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이야. 근데 이제 아무개나 지금 다 뭔가를 다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요. 자, code.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지를 한번 시작 해볼게요. Find Heat Square Heat Square를 해야 돼요. 어떻게? 딱! 스퀘어를 맞춰야 돼요. The challenge that we have n o w now is to make the mouse pressed function through the black rectangle at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of the grid paper cell b e n e a t no matter where we click with mouse inside the cell. 어쨌든간에 어디든 클릭을 하든 inside the cell을 색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마우스 그리드 페이퍼라는 부분에 수정이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드 그리드 페이퍼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 그냥 마우스 프레스트 할 때는 컬럼과 로우 값을 무작위로 어 누를 때마다 전에는 마우스 x와 마우스 y y라는 그 엔진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우스 x랑 y가 그냥 누를 때마다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마우스 x를 Find the r o w Divide Column Index Column Index를 나눠가지고 사이즈 크기에 맞춰서 이 셀을 클릭했을 때 어,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게 되어있는 거에요. This can be easily determined using the inverse Using the inverse operation that we use when we draw The grid paper, we will use division 디비전 안에 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 페이퍼를 그렸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펑션 오퍼레이션 들을 사용해서 디터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콜론과 로우 값에 대한 어, 이 바우스 엑셀을 스퀘어 사이즈로 나눠주는 거예요 1력으로 근데 메스 플로우라는 펑션 여러분 아시나요 에코 넘어갔어요. 이게 뭐야? 네타. 마우스 펑션이라는 아매스플로우라는 펑션은 어 라운드업 해주는 거예요. 그니가그 그러니까? 반올림. 그게 그러니까 올림을 해주는 거죠. 라운드업. 별 리잘터부터 디비전. 디비전의 결과값이 소수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어, 가장 가까운 낮은 정수 값으로 딱 소수점 지우고 어, 가장 가까운 더 낮은 인티저로 라운드업을 해주는 거죠. Once we have the row in divide Divide column index We can recalculate The pixel coordinates of this cell. These are the same. 코 o o r d i n a t e that w e use the t r a w our black rectangle r e c t 을 그리게 됩니다 아나 이거를 레드로 바꿔 볼거야 선생님은 레드를 좋아나봐요 이렇게 좋와난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블랙으로 깔아준 다음에 선택하면 빨간색이 나올게 오 뭔가 게임 같아 이렇게도 가능하죠 물론 사이즈는 여기서 이렇게 정하는 거겠지만 That's it! Our program is done! 이제 끝났어요 See how these behaves? Take your time to play the output Click next to see an enhancement 자 근데 저 여기서 보면은 프로그램, avoid clicks program on previous page of the tutorial did the job just fine but constant mouse clicking was kind of annoying mouse click이 약간은 그어 약간 뭔가 이제 뭔가 버그 같은 게 있었어요 we can avoid the mouse click by moving all the codes in the mouse press function in the loop function. 그래서 loop function으로 일단은 mouse press를 바꿀 거고요. Remember the mouse click was clicked by runtime each time the mouse button was clicked. The loop function will be also automatically called by runtime many many times per second. 어, 했더니 자 이렇게 스트림하게 내가 누를 동안 은 그냥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우스가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계속해서 이거를... 어... 이제 내가 이렇게 스트림하게 뭔가 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은 마우스 프레스티 되는 효과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루프로 바꿔줬죠. 마우스 클릭안 되고 그냥 루프가 무조건 돌리는 거예요. 루프. 다른 약간 다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상. 뭔가 재밌어요, 그죠? 자 그다음, adding back the click. 클릭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Inte, 어떻게? 눌렀는데, 어, 아어 뭔가 잘못했어. 다시 되돌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요? Loop solution solved the many c l i c k issue. 아, 루프는 계속 누르니까 아주 너무 많이 눌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나 now the program will just continuously draw without having an option to specify when to draw a n when not to draw. 그릴때와 그리지 않을때 뭔가 구분한 옵션을 없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싫어요. It will be nice to check the state of the mouse button inside the loop function and the loop run to the loop code only if the mouse is pressed. 마우스를 눌렸을 때 일단은 그리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누른 채로 이렇게 글리, 그리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using the code edit the right Uh, try to wrap the roof, roof function code in the If 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If 어떻게? If 자 이렇게요. 싫어 나 마우스를 눌렀을때만 하고싶다고 그죠?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아 그래도 돼 마우스 프레스트 안 되겠어 마우스 플레스 때 됐을 때만 누르고 싶은데 계속 눌려요. 아안 되겠어 이 루프가 문제야. 그러면 너 루프를 감싸겠어 마우스가 눌렸을 때만 루프를 돌려라 인텐테이션 나야겠죠. 자, 있는 테이블 팁은 탭을 누르 탭키를 누르세요. 탭. 자, 이렇게요. 탭을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돼요. 아, 이제서야 살, 살것 같아. 어! 그런데... 마우스 프레스트가 안 되잖아. 도대 어떻게 된 거지? Function declaration should not be placed in blocks. Use a function expression or move the statement to top of the outer function. 뭔가 자꾸 이 function을 여기다 놓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우스 이즈 프레스디를 아까 왔습니다 그래도안 돼. 다시 어! 이제 된다! 마우스 이즈 프레스디를 펑션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짜잔! 짜잔! 자 이제 된다! 내가 누르고 싶을 때만 누를 수 있어 멋있어 멋있어 다시 사람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림 잘 그리거든요 우와. 근데 마우스가 이상해요 <웃음> 어? 원래 호빵맨을 그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식빵맨이 됐네요. 안녕, 난 식빵맨이야. 만나서 반가워. 포크를 주고 있어 포크. 난 포크를 좋아해. 그리고 여기에 노릇노릇하게 냄새가 나요. 여기 빵 테두리 있죠? 빵 테두리 그릴 거래요. 아이! 지우 수가 없어요. 지우개가 없어요. 그럼 지우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